안녕하세요 추통영입니다 지금 콧구멍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와이드 렌즈라 그런가? 아무튼 지금 어디 가냐면 지난 영상에서 좀 인연이 있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들을 좀 소개해 주는 영상을 가졌잖아요 오늘은 또 제가 패션을 다루면서 인스타나 유튜브를 하면서 저랑 좀 인연이 있는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동대문인데 지금 일요일이에요 이게 대표님이 혼자 브랜드 운영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일요일밖에 시간이 안되신다네 평일에는 혼자와 디자인하시고 MD 일하시고 업무 하시나보니까 저는 이 혼자 하시는 분들의 진짜 대단함을 느낍니다 저도 채널을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기 <웃음> 왔나 싶었어요 <웃음> 아,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에는 또 말끔하네요 <웃음> 저희 윈더라는 브랜드의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우라고 합니다 옷을 몇번 보내주셨는데 너무 만족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는 꼭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진짜 첫 제안이에요 아 진짜요? 제가 요즘에는 인연을 또준비시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좀스토리 있죠. 첫 인연이 인스타 협찬 유니트였는데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대놓고 소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진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윈도우 제품이잖아요 이게 링클 들어가서 저는 되게 매력있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좀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 드렸어요 윈더라는 브랜드고요. 이제 2년차 브랜드입니다. 음. 감도 있는 베이직을 추구하는 브랜드고요. 이번 컬렉션이 In Between Everything이라는 모든 것들 사이에서 라는 뜻인데 모든 요소들의 중간점 힙한 거랑 뭔가 클래식한 거그 사이에 어느 중간점 과한 디자인 평범한 디자인 그 사이에 중간점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컬렉션을 꾸려갔고요 그래서 저랑 잘 맞았나 봐요 아 그런가요? 제가 딱 그런 거 좋아해서 너무 과한 거랑 네 맞아요 너무 심심한 것보다 딱 네네. 중간선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딱 제가 딱그 그런... 정도를 네. 추구하고 너무 웜톤도 아니고 <웃음> 너무 쿨톤도 아닌 그레이시한 톤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저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 요거요? 이 아. 모플러를 길게 떨어뜨린 게 되게 위트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열어봐 주시다니. <웃음> 프레임 밖으로 나가는 이런 포인트들도 음... 뭐 연출을 하긴 한 건데 뭐 이런 포인트라던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 방향성?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것도 같이. 그리고 스웨트, 이것도 예뻤어요. 문만 좀 열어주시겠어요?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쁘게 오겠습니다. 네. 아이고. <웃음> 지금 윈더 대표님이랑 미팅 마치고 이거 옷들 받아 왔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한번 제 스타일로 코디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옷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또 제가 어떻게 입었는지 보여드려야 또 와닿지 않겠습니까? 보셨다시피 오늘 영상은 광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제 취향의 브랜드라서 비용 없이 하는 거니까 왜 마음에 드는지 집 가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광고로 하는 거보다 이런 게또 재밌지 않나요? 돈벌땐돈 벌고 재밌는 거할때 재밌는 거 하는 거지. 어우 뭐 초창기 브랜드들 관심도 안 가던 시절에 제품을 막 지원해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또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물론 옷이 예쁘고 내 스타일이어서 소개를 하는 게 맞지만 아무 브랜드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 계속 얘기하지만 나눠야 된다 그런 나눔이 더큰 뭔가 시너지로 더큰 협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사실 옷을 좀몇 개만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가져왔네 뭐 이제 이 옷들로 한번 제가 코디를 보여드릴 텐데 원래는 제 옷을 좀 섞어서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우터, 니트, 셔츠, 뭐 바지도 완전 제 스타일로 잘 나와가지고 거의 풀착장으로 입어봐도 될 정도로 잘 나왔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제 방식대로 한번 코디를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웃음> 예뻐서 놀란 사람 있으시죠? 모든 착장이 지금 윈더 제품이에요. 딱 평소에 못 보던 그런 감성이지 않나요? 뭐 이런 카고 팬츠, 블루종, 니트 이런 형태는 많이 볼수있어도 뭔가 조금 다른 감성이에요. 이 자켓은 골프 자켓에서 변형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옛날에 골프 자켓이나 네. 스윙탑이라고 하는데요. 폴로 자켓. 약간 클래식한 그런 골프 자켓인데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럽다. 아또 이게 있구나. 단추가 있거든요. 그냥 일반 폴로 자켓 느낌. 아그쵸 아, 저는 룩북 보면서 이게 살짝 호불호 포인트가 될수있겠는데 아. 이게. 또 있으셨구나.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걸어서 매치를 한다든지 반대쪽으로 둘러서 목부분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게 내려도 되는데 막상 입었을 때는 그렇게 막 거슬리지가 않는다. 크롭 기장에 밴드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숏한 기장감의 자켓을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원단이 막 되게 막 고급스럽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폴리 레이온 섞인 쉽게 말씀드리면 드로우 핏 그런 데서 뭐 쓰일 법한 탄성이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막 이게 원단이 고급스럽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가장 호불호 없을 그런 원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로 소매 부분에 뒤에 라인부터 이렇게 절개가 이런 식으로 좀 살아있는 보통은 이게 여미는 게 이렇게 유명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반대로 돼어 있는데 네, 맞아 이렇게 맞잡아서 유명해지게 돼갖고 핀치드 된 느낌이 쭉 떨어지게 아. 이렇게 딱 소사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 그래서 이 절개 라인이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디자인이요 이게 또 옆에서 봤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마르지엘라 뭐 이런 데서 보일 법한 그런 디자인이죠 블랙이랑 브라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브라운 컬러가 확실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자카드 니트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인스타 협찬 받았던그 제품인데 요것도잘 입고 있거든요 이런 컬러랑 매치를 했을 때 이질감이 없다 같은 브랜드를 섞었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요 제품도 캐시미어가 섞여있는 니트라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살짝의 터치감이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블루 컬러에 니트도 있어서 블랙 컬러로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가볍게 포인트 주기 좋은 단색 블루 블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짝 원사가 섞여있는 흰색 원사가 섞여있어서 칙칙하지 않고 좀 밝은 텍스처 있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이 컬러도 이쁘죠 뭔가 좀 시크하게 입을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무난하게 입을 거면은 이 컬러 다른 브랜드에서 없는 그런 감성이라서 이것도 하나쯤은 장만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바지 요 바지가 특이한 게 이렇게 카고 팬츠인데 원래 이런 식으로 카고 디테일이 뭔가 덮개처럼 덮어져 있는 그리고 단추가 걸려있는 디테일인데 요 단추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달랑거리는 살짝 달랑달랑거리는 재미있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입으면 좋을 법한 그런 바지입니다 핏이 이쁘지 않나요? 제가 딱 좋아하는 와이드한 핏에 살짝 그런 디테일 들어가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딱한 가지 포인트로 들어가는 그런 바지입니다 근데 얘도 소재가 막 좋다기보다는 그냥 호불호 없을 스타일이에요 니트 같은 거는 소재가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바지나 아우터가 소재가 막 좋다기보다는 호불호 없을 그런 소재입니다 베이지 컬러 이것도 이쁘죠? 밝은 베이지, 어두운 베이지가 중간중간 섞여있고 뭐 오트밀, 베이지, 그레이 이렇게 다 섞여있는 디자인이라서 요니크는 윈더에서 스테디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위스트 와이드 치노 팬츠랑 매치를 했는데 요 바지 컬러랑 위에 베이지 니트랑 입어주니까 좀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확 납니다 우리가 흔하게 막 블랙이나 브라운 같은 걸 많이 입어봤지만 베이지 컬러는 또 원톤으로 입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아는 베이지 컬러에 좀 부담스러운 슬랙스가 와이드핏에 절개가 독특하게 들어간 힙한 포인트가 있는 신호 팬츠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심심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딱그 중간 접점 그리고 파라슈트 팬츠 그런 데서 많이 보이는 찔러 넣는 주머니 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라서 휴대폰이 숨겨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머니는 히든으로, 이 절개선에 그대로 따라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앞에 보여줬던 브라운을 또 덮어주면 은 모던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어, 맞아. 어, 이것도 예뻤어요. 소재감에 조금 신경을 쓰는데 일반적인 멜란지 조거 팬츠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노이즈가 있는 멜란지예요. 어, 다른 일정하지가 다른... 않구나. 네, 맞아요. 니팅된 스트링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실제로 봐야 알수 있는 건데 다음 착장은 린더에서 스웨트 팬츠가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요 니트 집업은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키뮤어 제품인데 스웨트 팬츠의 편안함이랑 요 니트의 편안함이 딱 맞춰주고 밖에 이렇게 너무 추리하게 다니면 좀 그러니까 위에 자켓을 입어줬어 그러니까 조금은 단정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신발은 부츠를 신어줘서 너무 추리하지 않게 운동화를 신었다면은 조금 추리한 느낌이 났을 텐데 비슷한 컬러톤의 신발을 신어줘서 조금 더 감성있게 매치를 해줬다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주셨는데 균일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글자글하게 TV가 지지직거리는 그런 노이즈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끈도 와플 조직으로 된 되게 특이한 끈이에요 그래서 난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입으니까요 자켓이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마실 나갈 때 편하게 나간 느낌인데 좀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부츠 넣어있는 스타일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스트링이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조여주기만 해도 이렇게 실루엣을 잡아주는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활용도 높은 스웨트팬츠다왜 제가 돈안 받고 소개하는지 알겠죠?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협찬이 여기저기서 무늬가 들어오는데 뭔가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 이걸 내가 잘풀수 있을까? 조금은 난해하거나 조금은 심심하거나 브랜드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윈도 제품을 입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제 스타일로 나왔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니 광고 영상보다 덜실 찍는 것 같아 비용 받고 하는 것보다 아무튼 미드 끼장에 포켓이 크게 들어간 옛날에 좀 유행했던 그리고 요즘에 다시 보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코트고 그 안에 입고 있는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카라 스웻까지 윈더 제품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스웨웻를 매치해주니까 뭔가 너무 단정한 느낌도 아니고 살짝 캐주얼한 느낌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오메가 코트보다 삐져 나와서 레이어드 핸드 탑 핸드워머 느낌도 나고 런늘쇼코디하니가 예쁜 것 같습니다. 히든으로 들어가서 열었을 때는 버튼이 보이지만 잠갔을 때는 버튼이 안 보이는. 다잠그면 이런 단정한 모습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원단이 막 고급스럽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좀 이런 디자인이 많이 없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형 하는 김에 네. 그래도 매출도 발생하면. 좋고, 구독자분들도 네.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으니까 네, 네. 15%, 15 그러면 어떠세요? 앞에 숫자가 1이냐 2이냐에 따라 좀 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15%를 하고 중복 쿠폰으로 카카오톡에서 5% 채널 추가하시면 20%보다 조금 덜 되는 아, 그러면 은 공홈 할인 15% 그리고 카카오톡 쿠폰 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에서 일주일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누면 돌아온다. 나누면 돌아온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시너지 나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가격대가 확 메리트 있다거나 그런 가격대는 아닌데 15%에서 5% 추가된 특별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하셨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참고하셔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좀 추천을 드리자면 니트 세 컬러 모두 저는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포인트 니트 찾으시는 분들은 할인 들어갈 때 구매해두시면 되게 잘 입으실 것 같고 그리고 팬츠 사선절개가 들어간 이런 치노팬츠라든 카고 벤츠 그 외에도 윈더에서 바지류가 되게 잘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에는 가을이 짧기 때문에 좀 아우터 이런 데 힘주는 것보다 바지류나 니트류에 조금 돈을 더 쓰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블루종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 호불호 포인트? 요거 하나를 제외하면 팔 부분에 이렇게 독특하게 실루엣이 연출된 요 포인트 구매 부분에 턱이 들어가서 또 심심하지 않은 포인트 그리고 이렇게 크롭하게 나온 기장감의 블루종을 찾으셨다면 할인이 들어갈 때 구매를 해보시야 좋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제가 비용 받거나 한건 아니고 제 마음에 들어서 좀 이런 브랜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같이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윈도 대표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렸고 근데 또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저도 좀 재밌는 컨텐츠 만든 것 같고 솔직히 이게 뭐 저에게 막 수익을 크게 가져다주는 협업은 아니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또 재밌는 컨텐츠가 하나 나온 거니까 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윈더와의 인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좀 하중이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코디나 이런 옷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들어오도록 할게요 팝업 30일? 3 0일까지예요 게임 참여하시고 기프트 받아가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리복 많이 사랑해주세요 리복 강역 <웃음> 떠나간 그